안녕하세요 제시 지가의 솜입니다. 오늘은 여성용 시계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. 베젤의 사이즈는 26mm이고요. 레퍼런스 넘버는 69178이 제품은 애프터 세팅 제품입니다. 베젤과 인덱스는 이 케이스 전체는 오리지널 세팅이고요. 이렇게 브레이슬릿을 보시면 가운데 다이아몬드가 장식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유광의 브레이슬릿이죠. 3열의 양쪽은 무광 가운데는 유광인데 이쪽을 애프터 세팅을 한 제품입니다.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장식이 되어있습니다 <웃음> 보시면 인덱스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아몬드고요 3시에 날짜 창이 있는 데이트 저스트 제품입니다 베젤의 사이즈는 26이구요 모두 금통금통한 럭셔리한 여성용 시계입니다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성용 시계 26mm 69178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